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짝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페페로치노 홀을 잔뜩 넣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사실 처음 만들어 봤어요. 물론 먹는 것도 처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몰라요. <웃음> 실험정신 네. 다들 이제 인터넷 보니까 페페로치노 홀 다들 넣어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죠.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미스인게 파슬리 가루를좀 오버했습니다 <웃음> 아 맛있게 먹을게요 어우 아, 맛있겠다 파슬리 가루좀 없는데부터 <웃음> 기름 파스타. 음 마늘향 기름 파스타구나. 페페르치올리랑 같이. 이렇게 들고 음? 엄마가 만들어신피클음에 아니면 올리브 들어가 있네요. 페페로치노올이랑 해물 믹스? 음! 약간 페페로치노올은 고소하게 매운 것 같아요. 칼칼함면 없고. 이거 뭐지? <웃음> 아, 맛있다.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. 되게 감칠맛이 나서 처음부터 오메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음, 좀 은은한 향을 즐기는 거네요. Yes. 면을 씹을 때 페페로치노올이 한가득 씹혀요 다음 젓가락 좀 갖고 올게요. 이게 쇠 포크가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너무 좀안 좋. 저도 안 좋는데 여러분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? 젓가락이 낫겠어요. 오늘 어렵다. 맛있게만 먹어야 되는데, 아무래도 제가 파타 소스를 너무 해놓은 것 같아요. 그게 다 기름이잖아요. <웃음> 변명. 이렇게 페페루치노을 기름을 한가득 먹은 것 같아 그리고 한입만 먹고 끝낼게요 응. 약간 저는 오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파인트 소스를 너무 많이 넣고 음 그리고 페페로치노를 너무너무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어 청양고추도 이정도 넣어갖고 아 진짜 매콤하게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끼하게 맛없었어요 자 알리올리오는 다음에 파는 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제가 똥손이죠 <웃음> 자 그럼, 그럼 여러분 주말 오늘도 주말이죠. 잘 보내시고요. 가볼게요. 안녕. 제 사랑해요.